안녕하 어제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또 제품 참 오랜만에 제 전동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요 박스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 있는 gbls 라는 회사에서 제작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gbls 다스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출시한 gbls 사의 다스 m4a1 신형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GBLS 이 제품은 어 전동건인데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이 GBLS 사가 그 EBB 전동건이죠 반동이 있는 블로백이 있는 전동건을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전에 보면은 뭐 GDR 15라든지 뭐 가장 최근에는 그416 시리즈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요 기존에 있는 이 모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AR 베이스를 어,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를 했는데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모델은 그 미군들이 많이 쓰는 M4A1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바로 그 제품이고요. 조금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에 비해서 개선된 점 그리고 조금 개량된 점, 조금 다른 점들을 조금 탑재를 시켜서 어, 조금 더 상향된 제품이라고 어, 제조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리뷰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을 구입하자마자 본인은 쓰지도 않고 저에게 이렇게 리뷰를 맡겨주신 구독자분 차성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저같은 경우는 이그 GBLS TAS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이 제품을 사실 잘 몰라요 왜냐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 주변에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만 들어보고, 또 아니면은 여러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밖에 이렇게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그 GBL에서 다스에서 나오는 이 다스 전동건, 어, 전동건에 대한 뭐 디테일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뭐 개선 방향이라든지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해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리뷰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은 과연 이 제품이 기존에 있던 제품과 어떤 점이 바뀌었고 실제 제가 어, 테스트 사격 하고 리뷰를 하면서 만져본 소감들은 마지막에 뒤쪽에 가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리뷰를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 GV에서 사용이 DAS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DAS d y 믹 a 티브시 a 템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전동권의 e v 비 모델들은 마루이 차세대라든지 아니면 볼트라든지 또는 뭐 K K 어디야 KSC인가? 아무튼 아, 그 R&4가 M 나오는 회사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상단의 반동추라든지 아니면 하부의 GBB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반동추를 연동을 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어, 기존의 EBB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그 GBLS사의 다스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바로 가스 라이프가 작동 방식이 유사하다는 거죠 바로 이 작동이 될때 이렇게 볼트 캐리어 볼트페리어가 움직이면서 작동이 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반동이 있는 EBB 제품 중에서 끝판왕이라는 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동을 추구하는 유저들은 최종 정착지가 이 다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이번에 출시한 이그 GBNS DAS M4A1. 어, 앞으로 뒤에로는 쭉 M4A1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M4A1이 달라진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그 상부하고 리시버가 되겠죠. 기존에 나왔던 제품과는 다르게 이 제품은 알루미늄 7 0 7그 단조. 리시버를 채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가격적인 단가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조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뭐7075 단조라고는 하지만 뭐좀 복잡해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밀 A 뭐8265 타이 머 C 막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써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이 리시버 자체가 밀 스펙에 준하는 사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해요 그만큼 딱 얘기만 들어봤으면 되게 비쌀 것 같다 어 저같이 이렇게 좀 다스에 대해서 문외한 잘 모르는 분들은 아 뭔가 좀 비쌀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튼튼하고 어... 내구석 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마루이 차세대 라든지 뭐 마루이 mws 라든지 뭐 해외 다른 유저의 gbbr 이런 기본적인 전동건들이나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외부 피막이 기껏 많이 좀 좋게 세팅을 한다고 라 해봐야 뭐 세라코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gbls 의그 m4a1 모델은 이 겉표의 그 피막을 그 하드 아노다이징이라는 어 기술을 통해서 어 기존의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 기스에 세게 강하게 어 채택을 했다고 해요. 아노다이징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알루미늄을 이 정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피막에 코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참고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물속에 담겨서 전기효과를 를 줘서 이 표면, 이 리시버 표면에 이렇게 피막을 그러니까 강하게 입히는 작업인데 보통 일반 아노다이징은 한 10정도의 피막을 입힌다라고 하면은 하드 아노다이징은 이보다 한네배정도더 강한 한 40정도의 피막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그 같은 아노다이징이지만 피막 그기 강해서 우리가 스크래치 라든지 이런 기스에 상당히 강하다고 어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을 많이 뛰는 유저들이 보면은 이 게임을 뛰다 보면은 이 바디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조금 더어 강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써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기존에 제가 그 다른 분들 다스를 바라봤을때나 요번에 새로 나온 요 m4a1 다스를 바라봤을 때 조금 어뭐 차이점 이 조금 약간 무광틱 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부분들 표면 재질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상당가 보다 뭐 매끈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은 이 하부리시와 상부리시버의 피막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자료를 한번 조금 더 찾아 봐야 될것 같아요 상부리시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만져보면 매끈매끈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부리시버는 약간 거친 표면 아무래도 이거 아무래도 상부는 아니고 하부만 안노다이징 하다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생각을 생기 하게 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댓글로 한번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 바뀐 점을 들자라고 하면은 보통 기존에 우리가 판매했던 이 g b l s 타스사 제품은 이 볼트 캐리어가 알루미늄 제품 재질로 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스틸 볼트 캐리어를 구매를 해서 스틸 볼트 캐리어를 장착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나오는 이 M4A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틸 볼트 캐리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저들이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묵직한 반동이라든지 어 또는 좀 강한 내구성 강한 내구성을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슈팅매치 라든지 또는 이렇게 타케팅을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스틸 볼트 캐리어를 사용을 했을 때 오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해요 를 바로 이 속사 이 아무래도 볼트 캐리어가 무겁다 보니까 왕복 효과가 느려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리고 뭐 스틸 볼트 캐리어가 무겁다 보니까 배터리의 능력이 배터리가 점 점점 쓰다보면 떨어지게 되겠죠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이 그 사이클이 꼴수 있는 그런 조금은 우려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뭐 그게 뀌게끔 기술력을 채택을 해서 이 스틸 볼트 캐리어를 쓰더라도 완벽한 작동성을 뭐 구현을 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일단 스틸 볼트 캐리어가 장착된 이 다스 M4A1을 한번 나중에 어 사용을 해서 얼마나 강한 반동과 작동성을 보여주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제품에 가장 많이 크게 변화가 있던 부분이 바로 이 하부 리시버 그리고 기어박스 그리고 이 그립이라고 제조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부 리시버 하부 리시버가 거의 어그 마루이 mws와 흡사한 수준의 얇은 리시버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라 해요 이 바로 이 두께의 리시버 사이즈인데 gbbr 제품에 어 못지않은 그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이번에 신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어박스 역시 얇아진과 동시에 새로운 설계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와 추가적으로 바로 이 그립 모터죠 우리 전동건의 숙명이 있습니다 전동건 모터가 뚱뚱하다 보니까 이 그립이 뚱뚱해서 우리가 가스라이플 이라든지 실총 그 그립의 그 느낌을 절대 이 전동건이 따라올 수가 없는데 그게 준하는 이 그립감을 어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그립에 있는 모터, 모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다스 제품 같은 경우는 독자 규격의 모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이 M4A1 같은 경우는 그 2형식의 롱타임 모터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2형식의 롱타임 모터를 쓰기 위해서는 다스, 이 자사에서 나오는 피니언 기어를 꼭 자사 제품을 교체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일 몇몇 유저들은 분명히 이 형식의 이 브러시리스 모터를 구해서 이 피난 기어를 교체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어 유저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이 다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모터에 이 카본 찌꺼기가 많이 끼기 때문에.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카본 찌꺼기를 조금 덜 끼고 안 끼는 브러시리스 모터라든지 조금 고성능 모터 어, 이형식으로 나와 있는 고성능 모터를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지만 어, 형식이 바뀌면서 과연 기존 가스 제품에 그 기업 박스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100% 호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어 점은 제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스 유저 지금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끔 빌려 주시는 구독자 차성진 님께서는 이런 다스 제품을 한 4정도 4정 정 갖고 계세요 내정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제품들의 서로 부품 호환성이 아마 어, 거의 없지 않을까 기어박스가 약간 어, 신설계로 바뀌었다 라고 하니까 그런 점은 기존 타스 유저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바뀐 점 바로 이 셀렉터 셀렉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셀렉터와는 다르게 mb 방식의 직결식 셀렉터를 채택을 했다 라고 해요 뭐 이제 이 제품의 셀렉터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두개 양쪽에 있는 셀렉터들이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일체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작동성은 딱딱딱 딱, 딱 떨어지게 상당히 잘 맞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유저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 일반 타입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 어,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고 라 하면 은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은 제가 어,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외형 부품들 외형 부품들은 기본적으로 밀스펙에 준하는 오리지널 제품과 호환성을 아주 많이 또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이 볼트 케리어 전진 레버, 레버 안에 있는 이 홀이라든지 또는 이 뒤쪽에 있는 바렐 그리고 그이 뒤쪽에 있는 골이라든지 스톡 봉이라든지 또는 이 보통 이 다스 같은 경우 바렐락 바렐라 같은 경우도 실제 그 밀스펙에 준하는 규격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성도 기존의 오리지널 제품들 그리고 더스트 커버 이 더스트 커버 이 더스트 커버 역시 오리지널 제품과 호환이 되게끔 어, 제작을 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또 바뀐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그 스톡봉, 스톡봉입니다. 스톡 봉 스톡봉이 어떤 점이 바뀌었냐. 바로 배터리 수납이 이 스톡봉 안에 수납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타섯 제품들은 이 스톡봉에서 전기 배선이 나와서 이 스톡 안에 배터리를 수납을 했는데 요번에 나오는 이 M4A1 같은 경우는 스톡봉 안에 배터리가 수납이 되고 어, 배터리 연결되는 잭 방식이 기존의 딘스 잭에서 XT30 방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딘스 잭을 사용하시는 유저들은 이 아답터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 기존에 있는 잭을 다 잘라내고 딘스 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끝부분을 잘라서 딘스 잭으로 교체를 하든지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수납이 스톡봉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버퍼 버퍼 사이즈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버퍼가 3분의 1 정도가 줄었을 때 과연 기존의 다스 제품들과 작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기존에 다스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이 제품 가지고 작동성이 얼마나 좋을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상당히 이 배터리가 스톡 봉해 수납이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어 스톡 어 배, 스톡에 배터리가 수납되는 방식에 비해서 스톡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우리게 그 선택권들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할수 있죠. 어 다만 스톡 봉에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음, 배터리 봉 스톡 봉 뚜껑을 닫지 않고 배터리를 좀긴 배터리를 꼽아서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스톡 봉을 이렇게 완전히 적지 못하고 한이 정도 접어서 사용돼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스톡 공에 넣는 방식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스톡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ctr 스톡 좋아하시는 분들, 뭐 moe 스톡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원하는 스톡으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어, 유저 입장에서 상당히 어~ 방기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 그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 같은 경우야 상당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그전동거임에도 불구하고 에어 코킹 형태로 격발을 할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장전발을 이렇게 담긴 상태에서 놓고 어, 탄창을 이렇게 체결을 한 다음에 어, 격발 이런 예, 식으로 격발을 할수 있는 바로 에어코킹 방식도 이 지원을 합니다 <웃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전동건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라할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다스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트리거 압력 이 트리거 압력이 기존의 타스 제품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속사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라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사격 테스트에서 한번 더 말씀드려보고 어, 이 정도의 설명을 끝내고 어, 테스트 한번 사격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마지막 멘트를 남기고 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어, 재밌게 싸보도록 할게요. 지금 단발로 조금 써보고 있는데 음 지금 제가 한 탄창 정도 썼어요 한 탄창 많이 안 썼습니다 지금 딱한 탄창 썼는데 단발로 뭐 속사도 아니죠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약간 모터가 따뜻한 느낌 살짝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모터가 한 탄창 썼다고 이렇게 발열이 생기진 않겠죠 뭐 아무튼 조금 더어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쓰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볼트 스타 볼트 캐리어가 어, 후퇴 고정이 되죠 그럴 때 옆에서 딸깍 누르고 한발 딱 쏘면은 어, 끝이 나죠 그리고 조종각 안전 예. 조금 더 탄창에 탄을 좀 넣어서 이번에는 연사로 한번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연사 연사 이게 아마 30발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30발 정도 연사 테스트, 뭐 테스트라고 하기도 그래요. 제가 재미로 쏴보는 거니까. 네. 자,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탑이 잘 걸리네요. 확실히 연사로 쐈을 때 일반 우리가 이제 가스 라이플의 연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좀 탁탁탁 탁 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치는 느낌 아무튼 조금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자 마지막으로 어, 간단하게 집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페이퍼타켓이 있는 거리가 한 10m가 조금 넘습니다 10m가 조금 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 이렇게. 저 끝에 있는 이 페이퍼 타켓을 대상으로 제가 여기 거치 사격을 할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스에 물려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바이스가 없어서 제가 거치 사격을 할 거고 거치 사격을 해서 단발로 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타켓에 단발을 쏠 거고요 왼쪽에 있는 타켓에는 이 한탄창 연사로 쐈을 때 어느 정도 집탄이 모이는지 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고 어 총,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영상을 마무리 해볼게요.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발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은 한 군데 한 군데 고정을 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볼트 스탑이 걸릴 때까지 한번 쏴볼게요. 어 볼트 스탑이 걸렸고요 네. 빼고 네. 스톱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어, 탄창에 탄을 채웠는데 요거를 연사를 한번 넣고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발 자 순식간에 나갈 것 같네요 쏘았습니다 요번에 제가 에임을 잘못해서 이 기둥에 다 맞아 버렸어요 다시 연산을 한번더 테스트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산은 한탄창을 더 채워 왔고 한번더더 더 싸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실수를 제가 좀 실수로 사격을 하는 바람에 연산을 한번더 테스트를 할게요 자 격발은 다 했고 한번 타켓 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주작을 안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찍은 채로 들고 왔습니다 자 먼저 어 이거 보이나 보입니까? 아, 예, 단발 자 단발 단발인데 아, 아주 우수합니다. 어, 단발. 자, 지금 살짝 요렇게. 어, 자, 요 정도 안에 다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른 데 나간 거 없어요. 자, 이 크기가 제 손바닥 반 정도 돼요. 예. 예. 한요 정도 안에 단발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제가 총을 다시 보면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에임이 10m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10m에서 모을 수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고 연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사 같은 경우는 연발이죠 연발 연발인데 처음에 제가 샀을 때는 이 기둥에 맞았어요 이렇게 연발 그리고 두번째에 쐈을때 이거 처음 쐈을때 이렇게 나갔고 두번째 탄창을 다시 채우고 온건 한 이정도 예. 지금 봐가지고는 자 이건 손바닥 저거보다 단발보다는 조금 더 에임이 벌어졌는데 연발이나 단발이나 큰 차이 없이 에임이 잘 모이는걸 볼수 있어요 이것도 연사 제가 집중해서 쏘면은 한 이정도 제 주먹 에임에는 다 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다스 M4A1 신형의 제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사격 탄창을 한열 탄창 정도 쓴것 같아요. 뭐 영상 찍고 한다고, 그러니까 거의 안 쉬고 테스트를 했어요. 거의 안 쉬고 열 탄창 연속해서 쏘진 않았는데, 근데 이 그립에 살짝 따뜻한 느낌 발열이 좀 있습니다. 뭐 보통 전동문도이 정도 발열이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발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큼 배터리의 부하, 볼그 모터의 부하가 분명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지금 제가 그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제품, 어, M4A1의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M4A1의 상징적인 부분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긴 스틸 아웃바렐과 이 삼각불, 이 삼각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제품의 리어 사이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리어 사이트가 보통 리어 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에 일치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영점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데 왜 그런지 이 제품 주인분이 자기 집에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리뷰용으로 받은 제품은 여기 리어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학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프론트 사이트만 보고 먼저 스틸로 영점을 한번 잡았습니다. 잡고 썼는데 그래도 살짝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 시고요. 이거는 뭐 제가 이그뭐 국산 제품이다 아니면 타스 제품이다라고 해서 뭐뭐 뭐 이렇게 무조건 좋다라고 표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 사격을 해보면은 이런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집탄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요즘은 전동권을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하는데. 음, 뭐, 금전적으로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스 한정은 저도 꼭 한정 가지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고. 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뭐 다스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오늘 하루 거의 한 다섯 시간 정도를 제가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기본적으로 M4A1에 이 오는 이그 프론트 이 사각 도시락 같은 레일 있죠. 이 레일. 이 레일이 어 어떤 분들은 뭐 유격이 많고 흔들리고 이 바렐 이부분이랑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리뷰용으로 갖고 있는 제품은 이게 유격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있어요 이게 고정이 되어있는데 뭐 유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제가 이 M4A1의 실총을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GBBR이나 뭐 고정을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총들도 이게 유격이 좀 있어야 제맛인데 이게 너무 유격이 없다 보니까 진짜 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빡빡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외에 뭐 크게 어 외형적으로 봤을 때뭐 퀄리티라든지 피막의 뭐 들뜸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이 국뽕에 젖어드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어 이번에 새로 설계된 이 다스의 M4A1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음 한점 가지고 싶습니다. 어 제가 원래 국산회사제품 리뷰를 잘 안하려고 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이 국내 제조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그 다스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하더라도 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하기 때문에 이 다스뿐만 아니고 국내 회사 제조 제조사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회사 제품들은 웬만하면 저는 리뷰를 좀잘 안하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지인 제품을 빌려서 제가 꼭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빌려와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리뷰가 좀 엉성했다 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바라고요 사실 제가 음, 다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다스를 많이 써본지도 못고 지인분이 가지고 있는 총 몇번 빌려 쓴게 달아 가지고 이 영상에서 뭐 저의 이 어설픈 리뷰가 어,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분이 생길까 싶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라 하면은 저는 살것 같아요 뭐416 스타일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 M4A1 스타일 참 좋아하는데 저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